도 나가기 전에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역시나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필리밀리 셀프 스킨 패드 밀착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스킨 패드예요. 일반 토너 패드 통처럼 생겼거든요. 제가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패드인데 이렇 이렇게 안에 토너를 넉넉하게 부어놔가지고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 제품으로 닥토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줄게요. 요거는 그 필리밀리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요즘 워낙 시중에 토너 패드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와있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셀프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지금도 같이 만들려고 하나를 더 들고 왔거든요. 이게 총 50장이 들어있어요. 50매가 들어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살짝 탄탄한 재질의 원단이고 이게 100% 순면 원단이래요. 100% 순면 원단이고 비건 인증과 멸균 처리까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잘 쓰는 그런 토너나 에센스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토너 패드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패드는 수분감 있는 토너를 부어가지고 약간 닦토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수분 토너 패드처럼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 요 블랙슈가 첫 세럼은 약간 각질 제거가 되는 그런 에센스인데 요렇게 부어 줍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을 때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아낌없이 부어주면은 적셔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시원하고 일반 스킨패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가지고 잘 맞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밀착이 엄청 잘 되거든요 요 패드도 꽤 얇은 편이어서 이렇게 피부에 들뜸 없이 밀착이 촥잘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잘 맞는 제품으로 스킨팩을 되게 자주 해준단 말이에요 스킨팩을 하려면 이렇게 또 화장솜을 계속 적셔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요 셀프 스킨패드는 이렇게 제품을 직접 부어가지고 스킨패드로 만들어서 한 장씩 꺼내서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이렇게 집게가 동그랗 봉이안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시트랑 통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집게도 같이 들어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또 오래 촉촉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금방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탄탄한 재질이고 100% 순면에다가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집에 남는 토너가 너무 많다. 내가 스킨팩을 자주 한다. 매번 화장솜에 스킨을 적시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격도 50매에 5,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있는 토너를 적셔서 쓴다면 일반 토너 패드보다는 가격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50장을 다 쓰고 나면 은 필리밀리 1분의 1 화장솜 이거를 저통에 넣어가지고 또 화장솜에 스킨 부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요. 이제 스킨! 요거 지금 다 써가지고 한번 정도 더쓸수 있을 양만큼 남았는데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으로도 스킨팩을 자주 해주거든요 아이조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 이 제품도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속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벌써 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묽은 타입의 세럼이어가지고 좀 겨울에는 살짝 건조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화장 전에 바르기에도 물이 없고 제가 피부가 진짜 마스크 때문에 좀 요새 자주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뒤집어졌었는데 잡티 세럼인데 여드름 진정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뒤집어졌을 때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 은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진정이 되면서도 이 잡티 세럼 덕인지 피부에 흉터가 생각보다 안 남게 그렇게 잘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다 뒤집어졌었는데 지금 흔적이 점점 옅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꾸준히 잘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장미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이조이 모이스처 닥터 앰플. 요것도 거의 다 써서 이렇게 지금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앰플이다 보니까 아까 그 세럼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는 편이고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사용해주기도 좋고 이 제품도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 열심히 꾸준히.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피부 뒤집어져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조금만 소홀해도 마스크 쓰고 또 외출을 하면 은또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마스크 쓰고 오래 외출을 하고 나면 은 진짜 피부에 또 뭐가 다다닥 올라와가지고 요즘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피부가. 요거랑 같이 요 세트로 요 장수진 크림.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크림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거의 다 썼는데 이 장수진 앰플이랑 장수진 크림으로 비지워졌을 때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약간 겔 타입이기 때문에 좀 촉촉한 수분 크림, 되게 수분감 많은 그런 수분 크림 같은 느낌이고 밤에는 이거를 바르고 다른 보습 크림을 발라주고 낮에는 이거만 바를 때도 있어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거만 발라줄게요. 그래도 첫 단계부터 스킨 패드로 이렇게 팩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한 단계씩 먹여주면 은좀덜 건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은 오늘 스킨케어 끝이고 얼굴이 되게 지금 찹찹해가지고 화장이 잘 먹을 것 같아요. 퓨어베이스 누디 스테이 파운데이션 N1 컬러 손등에다가 한 펌프 짜주고 이렇게 브러쉬로 펴가지고 먹여줄게요. 제가 요 파데를 그 글로우 버전을 저번에 사용을 했는데 누디 스테이 요 버전이 저한테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커시국이다 보니까 촉촉한 것도 좋은데 요게 조금 더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걔보다는 얘한테 손이 조금 더 많이 가더라고요. 요렇게 얇게 펴주고 요 퍼프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지금 좀 웃기게 생긴 것 같은데 도착 퍼트려줄게요요 같이 나온 요 브러쉬가 고르게 얇게 딱 잘 펴져가지고 요새 잘 사용 중입니다. 얘는 되게 얇게 발리고 밀착이 좀잘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파데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비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뭐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제품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비건 파운데이션 찾으시는 분들 요 제품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 부분 위주로 한번 더 깔아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데를 깔아줬고 요 셀레피트 톡신 컨실러 요거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21호 얘를 이렇게 퍼트려줄게요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사 가거든요. 제가 이집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제 필요한 제품들 막 산다고 장난이 아니에요. 침대도 없어가지고 침대도 구매를 해야 되고 냉장고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한다고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이 집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이 다음 영상부터는 새로운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은 룸투어? 룸투어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한 번도 룸투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일단 집이 너무너무 더럽고 이 원룸이어서 딱히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가는 집은 조금 지금보다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잘 꾸며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룸투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사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일단 이사를 끝마치고 나서 상황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 요이 코드글로 컬러 레스 이즈 모어 오컷 슈퍼 HD 파우더 이렇게 뚜껑에 사용해 줄게요. 지금 약간 그 찹쌀무찌 겉에 뿌려진 하얀 그 가루 같은 느낌이 얼굴이. 삐아의 피노플러썸 요즘 이 삐아 피노플러썸만또 다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없어진 이목구비를 찾아줘야 돼요.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도 목표가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은 영상을 올려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새로운 컨텐츠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턱이랑 코랑 해줬고,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색조들은 제가 저번에 지난번 영상 메이크업 하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 메이크업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애교살 그림자까지 그려줬고, 제가 요두 가지 컬러를 샀거든요. 요거는 제윤님이 개발하신 노베이브 언더 아이 마스터. 새로 나온 4호랑 5호, 이렇게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요게 4호. 4호는 펄감보다 약간 색감이 돋보이는 그런 컬러고 요게 5호. 요거는 진짜 크림피치라는 이름에 딱 맞는 그런 컬러인데 얘도 생각보다는 펄감이 엄청 돋보이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둘다좀 은은한? 은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4호랑 5호 중에 4호가 더예쁘더라고요 되게 나중에 딱 밀착이 되고 나면은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지속력은 진짜 좋아요. 제가 요새 애교살 만드는 거에 빠졌었는데 이 제품을 드디어 구매를 해가지고 얘를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 방향으로 쓸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 밑에 끼임이 좀잘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발랐을 때는 좀잘 뭉치더라고요. 그양 조절이 조금 관건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맨 처음에 딱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뭔가 실망을 했었어요. 뭔가 생각보다 딱히 티가 안 나는데 하면서 그리고 뭔가 뭉침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했었는데 이게 며칠 더 사용을 해보니까 아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서 면을 채워주면은 이렇게 애교살이 뽕 하고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는 지금 안 해준 부분이고 여기 발라준 부분인 확실히 컨실러 작업만 해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저처럼 딱 처음에 구매했을 때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살 힘줘서 쓱쓱 긋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살살살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발라보시면 은 제품이 어? 괜찮은데? 하고 생각이 다시 바뀌실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생각보다 별로다 이랬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살살살 채워줘야 되고 또 파우더나 섀도우를 바르고 그 위에 하면 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바르고 바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애교수살 완전 뿜뿜쓰 진짜 재윤님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재윤님 영상 보거나 스토리 보거나 하면 은 홀린듯이 계속 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약간 저의 통장을 통장으로 만드시는 <웃음> 이번에도 그 글린트 듀이문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된 하이라이터가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진짜 와 얼마 안 썼는데 너무 아깝다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글린트 가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품이 많은데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날 구매를 하면은 그 오늘의 특가 그것도 들어갔었고 또 거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사하는 집에 그 거울을 탁 놔두면 될것 같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오면은 또 다른 겟레디에서 같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 애교살 이렇게 채워 놓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얼굴에 이목구비가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진짜 백지짱 같은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랑 애교살 포인트랑 이 쉐딩 넣어주니까 좀 얼굴이 살아났어. 그리고 항상 사용하는 에뛰드 베어 엣지 이 브로우로 나머지 외곽이나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라카 뉴레벨 아이섀도우 팔레트 스탠스 컬러 요런 컬러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약간 봄원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은 핑크 코랄 그런 계열이에요 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봄이나 여름에 사용하면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이거 최근에 사용했을 때도 너무 이뻐가지고 요즘 화장할 일이 있으면 요걸로 화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 3년 차잖아요. 3년 차고 마스크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별일 없으면 은 거의 다 생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완전 코랄코랄한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음을 넣어줄게요. 그래도 명색이 뷰티 유튜버라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메이크업 전공도 한 저도 이렇게 화장이 귀찮아지고 거의 생얼로 다니는데 원래 좀 화장을 잘안 하셨던 분들은 아예 안 하실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게 원래 되게 재밌었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쁘게 열심히 화장하고 놀러 다니고 사진 찍고 할 자신 있는데 점점 화장도 귀찮아져가지고 약간 화장태이온것 같아요, 화장태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붉은 컬러. 언더에 이렇게. 트임을 줄게요. 이렇게 약간 붉은 컬러로 점막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은 좀 눈이 아래로 옆으로 튀어 보이는 느낌? 여기 갈색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전체적으로 좀 붉은 팔레트긴 하거든요. 그래도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화사하고 얘로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듯이 짙은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눈썹으로 이만큼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같이 꼬리를 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은 확실히 이쪽이 더 트여 보이죠? 제가 실제로 이쪽 눈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영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해주고 제일 진한 이 컬러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뷰러로 찝어줄게요. 요 아까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4호. 이 4호를 이제 발라줄게요. 이렇게 얘도 한 방향으로 쓱쓱쓱 해주고 눈 앞머리에 살짝 해주고 손으로 톡톡톡 해서 조금 경계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뭔가 피치피치한 색깔이 이렇게 뽕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은은하게 이렇게 피치피치한 느낌? 그래서 이거를 쿨톤 컬러도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쿨톤 컬러 나오면 그것도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굳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며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교살이 좀 통통해 보이게 전 진짜 애교살이 하나도 없는, 진짜 애교살 없는 인간이거든요 요 5호를 사용해서 이 눈동자 아랫부분에만 펄감을 조금 줄게요 요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펄 입자가 돋보이는 그런 컬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은은한 느낌도 너무 이쁘긴 하죠 요 팔레트 안에 요런 피치펄? 이 펄을 여기 조금 더 얹어주면 은 조금 더 애교살이 완전 뿜뿜뿜되면서 지속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까 스틱 위에 이렇게 섀도우를 얹어주면 은 이제 애교살이 완전 안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튀어주고 여기 있는 이 붉은색 펄이 펄은 눈두덩이에 그리고 이젤 아이라이너로 아까 그려둔 그 가이드 위에 살짝만 더 해줄게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마스카라를 바르고 있었어요. 그 파이브 바이브 마스카라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 깨진 하이라이터도 파이브 바이브 거였는데 그것도 핑크핑크 핑크 느낌이어서 되게 잘 썼는데 제가 놀러 갈때 캐리어 안에 파우치 안에 그 제품을 넣어놨었는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캐리어를 풀고 파우치를 열었는데 그 하이라이터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진짜 얼마 안 써가지고 완전 새거그 자체였는데 깨졌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살려다가 글린트 제품 궁금했어가지고 글린트 하이라이터를 사가지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언더도 이렇게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을 아임미미 레트로무비 에디션 아임 애프터는 팁 블러셔 팔레트 가운데 컬러, 이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마스크 시국이지만 블러셔 뿜뿜은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블러셔가 튀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껍째랑 껍질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07 누드 브리즈 로맨 블러 퍼지 틴트 01 포멜로코 이 뭔가 케이스에서부터 심신의 안정이 오지 않나요? 일단 이 클리오 듀이블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저 진짜 이 틴트 리뷰하고 나서부터 맨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의 완전 찐 데일리템. 얘가 이렇게 오버립하기 좋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재윤님이 이 4호로 오버립을 하면 예쁘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를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입술 선 부분에 살짝 해주고 이렇게 끝부분. 이런 부분에 살짝 해줍니다. 너무 세게 하거나 진하게 바르면 펄감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약하게 살살 구워줘요. 살살 해도 약간 은색 펄이 돌긴 하는데 오묘하게 퍼진 듯한 그런 립 여기에 포멜로코를 발라줍니다. 이거 딱 민스코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왔을 때 바로 달려가서 사왔었거든요.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는데 이 컬러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봄원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은 컬러? 이게 너무 쨍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차분하면서 생기있는 정말 예쁜 코랄 컬러 이렇게 바르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 앞머리만 내리고 이렇게 머리띠를 쓰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기 전에 같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뭔가 복숭복숭하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대로 메이크업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도 그때 그 뽀용한 느낌 그대로 메이크업이 잘된것 같아요 애교살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립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오늘 영상이 제가 이사가기 전에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이사가고 나서도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